예보에는 너울이 0.4m 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 뭐0 6 7 정도는 기본으로 넘겠네요 매니저님이신 보릴라님이 동출을 하셨는데 아들을 일곱 번째 자리 실거자리로 보냈어요 너울 때문에 자 단차는 한 60cm 정도 되고 웜은 다솔라이징 앞으로 훅은 한방에 훅 그거고 로드 로드는 쇼미더 광어 그리고 릴은 오늘 처음 갖고 나와봤어요 보리이 포르사 아쇼바이트아 이런 이게 손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게 확인하고 천천히 해야되는데 쇼바이트 그쵸? 어우 미어 아, 낚시하시면서 자, 놀래미는 금어이에요 놀래미는 금어이고요 그리고 뭐 광어 사이즈 35cm 미만은 다 방생입니다. 37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 뭐 차다가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링바이트 한번 받아보자. 어, 크다! 이야, 씨. 아이고. 그래도 애광. G2? 나왔어. 야이 이건 거기다. 오. 안녕세요광어 광어. 광어. 오 야. 광어다. 오 더블 야. 둘다 광어 둘다. 오. 아 올리세요 올리세요. 배웁니다 배와요. 빨리 빨리 빨리 한번더한번 더. 좋 <웃음> 오늘은 네가 괴롭히는 거냐? 아니. 왜? 아, 아니, 삼, 아빠 몰라서. 그래. 삼촌 이겨주시는 거예요 또? 아니 아니 아까는 내가 끝어 어? 아빠 못하겠 어못 잡았어 입질도 못 받았어 빨간 펄 나오던데 저저 저, 손태야 모터오일레드 왜 삼촌이 해준거지? 너마 이거 안 물어 삼촌 해준 거라. <웃음> 삼촌이 해준거라 삼촌이 해준거잘안 물어 입질도 못 받았잖아 야 입질은 받았어 셧바이트라서 그렇지 아 오늘 또버리려 삼촌한테 지는거 아니냐? 또 왔어 왔어 이어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아 폴린 바이트 어. 그운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게 그게. 실력이 아니라 그게 아빠 운도 실력이야 어 운도 실력이... 누가 그래 얘는 운은 그냥 운인겨 아빠 잡으면 또 아빠 운, 운도 실력 어? 아 그건 실력이지 어 왔어 야씨 무럭이다 저거 와 무럭이야 아 무럭이야 아빠는 못잡았아어 자리가 좋은 거지 저거 뭐 <웃음> 네가 한건 그린이고 실버, 실버, 민호, 오우, 야 아찌, 성태야. 저런 것도 나오는 거야, 도달이만한 거. 아, 빠져나, 빠져나. 야,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도달이라고 그래. 오. 방생이, 방 방생. 그럼, 우리나라가 잡은 도달이죠 좌강우도 구고 나발 이고 필요가 없어. <웃음> 아니, 야, 이, 이거, 이 <웃음> 어차피 방생해주는 건데 뭘. 왜 <웃음> 저런 거 잡으려면 안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주는 이 웜이, 너는 못 잡게 하고 자기만 잡으려고 한 거라니까. 에이, 참. 니가 엄 세상을 빌살아서 그냥 속는 거야, 짜샤. 아빠가 뭔가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웃음> 오우히 <피트. 웃음> 와, 앵글 나오는데, 이야. 어우, 담으실만 하다. 단차가 닿고 늙은 계열 같아 습을 딱 손대고 엄지손가락딱 대고 팍팍 까 어? 어? 아니야 니가 아무리 까도 이 안쪽에 슬랭라인이 있어 있어가지고 어! 피트! 이야아 무럭 무럭 봤지 그 운이야 운 이제. 무럭이 우럭 <웃음> 야, 그래도, 애광이든, 나발이든, 도다리이든, 세 마리째다, 예. 와. 아까 삼촌이 저 색깔 줬지? 이제, 이제 자기는 저 색깔로 한 거지. 자기만 잡겠다고 한 거지. <웃음> 아. 에이, 저, 고릴라 삼촌은 그냥 두면 안 돼. 아니, 밥은, 잡은 보고 얘기하긴 야, 운이 없을 뿐이지. 아이. 뭐요? 뭐냐? 앙커 앙커 앙커 앙커 앙커 앙커 야 크다 너드랙 너무 적게 있는 거 아니야? 아빠가 맞춰준 거잖아 어 그래? 그러면 풀릴 리가 없을 텐데? 아유 아빠한테 가와 배신자 저거 아빠한테 하나만 넘겨주지 아짜식어 뭐. 그거를 또 지가 가져가네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야, 단차도 같고, 웜도 같은데. 어, 쟤, 좋아, 좋아. 어, 씨. 좋아. <웃음> 야, 고맙습니다. 남은 사람 뒤에 화이팅. 신들 났다, 신들 났어. 야, 아빠. 케이블 사이즈 봐. 방생이 넘찜. 넘찜만 샀다는 되지. 어, 됐어 감사합다 어, 선생님 잡아와. 야, 또, 야, 도다리다, 저. 아빠, 엄마 어? 자꾸 말해. 어, 어. 도다리야, 도다리. 야. 야, 우럭도 사이즈 좋은 것도 아니고, 야, 애우럭이다애우럭 아빠는 첫수 언제 오지? 할수 있어. <웃음> 어, 손맛 좋았어. 잠시만. 아, 아, 잠시만요. 잠 괜찮아. 괜찮아. 자, 됐어요. 뭐한 마리 했어? 릴라야? 어. 네? 아니 고릴라 보라고 하는거지 어 아까 방어야? 어 방어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이, 이 정도는 뭐어 릴라가 잡은 도다리보단 큰거 같 <웃음> 아니 아니 뜯쳐야 되지 뭐. 어. 이 <웃음> <웃음> 와, 야. 릴라야. 어, 잡으려면 이정도 잡아야 돼. 아버지 잡어, 네, 잡어 어,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3차 이상은 돼야지. 에휴, 괜히 뛰쳐들 자, 온갖 수모에도 불구하고, 어이 정도? 뭐? 한35정도 되지 않아 보이겠네이게 크다, 아빠. 어. 아빠꺼 끝까지 살아있을걸? 뭐야 그게 모기 뺐어? 어, 모기 뺐어 응? 아빠, 아빠꺼는 케이크 타임데요? 아빠꺼는 좀 커야 돼 와, 어떻게 첫 입질이 이거냐 뭐 있어? 아이씨, 우럭이야 우럭 도도도도도 아유스 가 아, 나이가 okay. 아 계속 오르긴 네요 얘 광어 아니야? 줄이야, 줄. 응. 아, 우렁만 세 마리짜야, 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빨이 얼른 이렇게. 다 왜냐면 성태랑비슷하게 내리려고 딱 맞잖아 그렇지 성태가 이으면이 다음 아빠가 던질때쯤 했을걸? 야눈을렇게 이렇게. 이렇게. 솔직히. 여기 쏟아질 거야, 이제. 집중해. 물어겨, 물어 겨, 울어. 까까, 그랬더니. 야. 오, 광어다! <웃음> 아이고! 방색 <웃음> 사이즈였어. 오, 광어다, 광어. 오, 야 씨, 광어인데, 이어 사이즈 돼, 저거. 예, yeah, 라이스 right. 오, 개우럭기다여야 어... <웃음> 씨. <웃음> 야 대박. <웃음> 45대 있잖아? 와, 쟨뭐 저러냐? 여야 실력이 없으니까 별게 다 잡히네. <웃음> 와, 진짜 개우럭기다 저거. 와. 대박 진짜 맛있어 어 우리 아들 횡재했네 어! 어안 먹었어 아직 뭘?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나나 나, 나, 나. 아 이, 이, 이것도 해야지 근데 해야 돼요? 해야지 네.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3마리가 절박해 무럭 새마리 잡았어 잘잘 들었다가 쭉 내렸다가 어? 오. 오. 어? 그야 크다! 그 와씨 아, 어? 무럭 이야아 무럭 무럭 그래도 까 그, 제가 좀 들면서 따라온 거부터 물어보면 뭐, 야할 텐데... 그러니까 물어보기나 물지... 아유. 오, 괜찮다요 뭔데? 엄청... 엄청... 엄 짬뽕내기다 지금부터 뭐, 광어든 나발이든. 뭐랴? 상승까지. 상승, 어, 우 좋아. 제가 <웃음> 또, 피 흘리네. 피 끄는 반칙이야. 이 반칙쟁이. 황해, 황해 폴락 두 마리만 잡으면 돼. 와, 몇 미터냐, 도대체? 아유, 시켰잖아. 어. <웃음> 아유, 이제 끝났어. 야, 오늘 같은 날 아빠가 안 잡아준 거지, 아유. 야,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이 폴링 바이트 맞는 거야. 아빠 이 흰색으로 우럭 한 마리 잡을 거라고. 릴레 삼촌한테 탕수육 얻어먹을 거야. 어. 오늘 고릴라 삼촌 딱딱 저 껍데기 확 벗겨 먹는 거야. 자. <웃음> 야, <웃음> 야, 우린 치사해서 그냥은 안넘어먹고아 여기 누면은 그냥 무작위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왔어. 아이씨, 왔다. 우럭이요 <웃음> 야, 빨리 줄거로 줄거로. 짬뽕을 사야 되네 또. 아 이거. 왔어, 왔어. 볼락해, 볼락 이 <웃음> 볼락. 야, 야 탕수육이 좀 볼락 한대 날라가네. 와. <웃음> 야자잘하셨습니 네. 네. 오늘 일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와. 오해 너무 안 나와서 더 있는 건 물이 문의, 내할 것 같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일상까지는 한 40분 정도 소요되요. 오오 전에 들어가고 있다가 이따가 등록하셨을 때 나오세요. 자뭐 손자님이 열심히 했었는데도 안되면 어쩔 수 없는거지 뭐 선장님 수고하셨어요 <웃음> 예. 바다가 주는 만큼만 딱이어